자 그래서 11시 11분 포라클 타임이 됐습니다. 자 포라클 타임에는 뭘 하냐면은 자 오늘 주제 뭡니까?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자 가장 빠른 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좋은 생각 한번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보자. 따뜻한 선행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그래서 포라클 타임은 남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 안아줄 수 있는 물건이나 재물은 없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면 어떨까요? 내가 부모님한테 아 너무나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한테 평소에 너무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늘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에게 항상 고마웠다고 항상 옆에 있어줘서 힘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늘 마주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 슈퍼 아저씨 뭐 버스기사님 택시 운전기사님 뭐 경비 아저씨 아니면 옆집 이웃 그런 분들에게 볼 때마다 굉장히 밝게 인사를 한다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하게 크게 인사를 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낙엽에 인사를 하고 푸르른 나뭇잎에 인사를 하고 날아가는 나비에게 밝게 인사를 한다면 또 어떨까요? 오늘 하루 너무 좋은 하루라면서 세상을 향해서 밝게 웃어준다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밝게 미소 짓고 웃으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선행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긍정의 선순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한 작은 인사 하나가 그 사람에게 그걸 받은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그 따뜻한 마음을 얻은 사람이 크게 고마워서 또 주변 지인한테 또 밝게 인사를 하고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에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밝게 인사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여러분들의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음을 상기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상기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줄수 있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잘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조금 더 밝아진 세상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같이 눈을 떠볼게요.